지난 시간에 이제 구개명이 그 많은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 보기 전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 개명을 어떤 정신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웃음> 살펴봤습니다. 개명은 사회에 필요한 거잖아요. 개인의 존재를 위해서도 계명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계명이 필요해요 계명이 없으면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그 구원,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지만 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 또에게는 나아가게 하는 거지만 새 생활의 지침으로서도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존재들로서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계시의 내용, 이거 사실은 개명은 우리의 죄, 죄인됨을 아시고 최하한선으로 알려준 거잖아요. 사실은 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누려가려면 그 이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랑을 목표로 해서 그 완성을 목표로 해서 개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개명을 이 정도 지켰으면 됐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도의 그 장성한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높이도 무한대고, 넓이도 무한대고, 그 깊이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개명의 본의를 잘 취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제, 이면의 내용, 그, 감추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리도를 봐야 된다.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원천이시고 음. 이웃 사랑의 그 모든 근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계명을 음.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봐야 이 계명이 계명으로서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고린도 후서 우리 방금 읽었지만, 신, 신자는, 그리토와 연합된 신자는 그 이제 그 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나 그리토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바라는 사람은 똑같지만, 받는 사람은 두 가지 형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향기로 그리도로 아는 냄새로 하나는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사망에 이르는 냄새들 늘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늘 정죄감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독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토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게아니너 자신은 안돼 오직 그리토의 사랑으로만 대하는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죄감으로 끝나요 그러면 진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못하는 거라니까 이웃사랑은 시작도 못해요 그런 근본적인 개명에 그 대한 관점, 그런 자세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부모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사랑에서부터 이웃의 그 인권이나 생명의 물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나가서 어, 이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생명이 되고 생명을 살찌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거죠. 그 사단은 논지하고 쪼는 걸로 끝내 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걸 그 그걸 살리는 걸 그래서 허물을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얘기할 때도.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파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치료를.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창조적으로 저, 리적으로또 구속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흔적이 있어야, 그게 끌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낫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 이게 없어요,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든다, 이게 없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연약과 그 결핍 때문에 열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세상 사람도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듯 하면 그게 내 은사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불내 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상대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까 그런 정서를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사회는 무너져요. 4분, 5열도 부모, 자식 간에도 깨지고 형제 간에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서로 험투기 때문에. 서로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걔는 뭐는 좋은데 하면서 예? 그러고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자기 안에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참다운 이웃으로 존재하고, 계명을 개명으로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 예? 섭리의 말씀, 우리를 완, 완성시키는 그 말씀으로 받게 되는 니이 그래서 사실 그 로마서 우리가 볼때 봤지만 그 하나님의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준비하신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상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산체사로 다 드리는 것그 그것 그래서 더 전진해가지고 원수 사랑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원수 사랑까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까고, 어, 집 밟고 하는 일을 해도. <웃음> 그러니까, 그 율법, 개명의 완성은 항상 사랑이다.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도로 받은 사랑 성신으로 깨, 깨우친 사랑 그리토께 받은 사랑은 성신으로 깨우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알수 없는 사랑이니까 <웃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걸 나타내셨고 성신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에베소스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냥, 그러니까 옛 저,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벗어 던지는 거예요. 자꾸, 그,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그, 넘어뜨리려고 해도, 믿음으로 그걸 물리치고, 어, 죄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자인 거 그게 그리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냥, 다른 사람을 비방, 한 것의 음, 목적으로 산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개명의 본의 정신. 그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 이 굉장히 건설적이잖아요. 죄인들인데 서로 허물 투성인데 이웃을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 아까 낮에 강설 때도 봤지만 그부영들이요 우리 우리라는 표현을 자기를 빼먹지 않고 가족적인 그런 의미로 불러가면서 그 대적자들을 그렇게 불러가면서 그 이제 깨우치는 거잖아요. 인도. 그러니까 이웃을 굉장히 건설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었죠. 스테반이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 그 사람, 그, 세바니야말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된거 굉장히. 그리토를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서 본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유교적 관점 에서 이제 사람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거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존중해 주는데 애들이라고 이제 함부로 하고 그거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 그, 이제, 그 이전에 유대교 사회에서도 여자들도, 그렇게 아이들도 대우 못 받았죠. 계층적인 사회가 든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계층적인 사회가 돼요. 그리고 애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애들 잡아요. 세우는 게 아니라 잡아요. 가르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잡는 일을 해요. <웃음> 그렇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합니다. 낫게, 시옷, 낫.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지읒, 지읏, 지읒으로, 낫게. 그렇게 항상 대하는데, 그리토인은 시옷으로 해야 돼, 낫게. 낫게 <웃음> <낮게> 해야 돼. <웃음> 이 유교적 관점은 사실은, 그 유대교적 관점, 유교적 관점, 그 로마 케톨릭의 관점 이것 다 땅의 관점이에요. 다그 땅에 속한 그런 사상이란 육, 육신과 땅 세상에 속, 그 가지고 어, 대우받고 어른으로서 대우받고 예. 이게 이제 항상. 뭐, 뭘 가지고도 칭화를 드든지 칭화를 드요 지식으로 칭화를 드든지 아니면 외모를 가지고 칭화를 드든지 아니면, 뭐야. 나이 갖고 칭화를 주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어린아이나 뭐, 이제, 이제 막, 인도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권리주장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렇게, 그, 앞섰다고 하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아, 다르다. 세상 사회하고 다르다. 그런 걸 알고 사람들이 존중할 거 아닙니까? 이 사회를. 여기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이런 일에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선후배우식 의식 뭐서열 따지고 이런 거 이건 안 돼요. 음. 이게 <웃음>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마음 자리가 내가 과,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 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마음 자리 를 가지고 언어를 쓰는가 단어를 취합해서 쓰는가 이거 잘 생각해 그래야 그게 그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지, 그거 안 고치면 삶이 안 바뀌어요. 언어가 안 바뀌면 삶이, 인격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얘기해도 언어가 저급하면 삶이 저급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는 언어, 이웃을 파괴하지 않고 이웃을 세우는 언어를 써야 된니다 그게 뭐 언제든지 그래야지. 어느 때는 되는데, 어느 때는 안 돼. 기분 좋으면 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뭐좀 대우 받으면 해주고, 대우 안 받으면 또더 배로 갚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그건 거짓, 그건 정직한 게 아니다. 그건, 그건 속이는 거죠 거기 이어서 이제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거. 거기 오늘부터 오늘 거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구개명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만, 이 명령이 이웃의 연약을 떠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진실을 안다면 진리 안에서 인생의 현실을 바로한다면 더욱이 연약한 인생으로서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이웃의 연약함을 볼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 형 동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지 언정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늘 다닌 데는 사실은 유대인의 회장부터 다녔잖아요. 유대인의 회장부터 다녔잖아요. 사회 가족들, 그,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이전의 자신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떠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니들한테 속아가지고 내 일생 헛살다가 주님 만나서 내가 고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신을 바로 본고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바오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떠버리면 감정이 있으니까 똑 떠버리거든요. 어떻게든 지 기분 나쁘니까 어디 가든지 떠버려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현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뭐 바울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케 하는 무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갖 사조로 그냥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언어로 대합니다. 연약한 현실을 어떻게 대했는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 5절 내가 큰 환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의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의 심정을 헤아리려면 고린도 교회 현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잘 알려면 4절에서 어, 사도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했는데 사도가 왜이 눈물의 서신을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학자들은 4절에 언급된 서신을 많은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신이 그 교회를 방문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긴 서신을 작성해서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글로에 편에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소식을 들었잖아요. 글로에 편에. 그러고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 서한이 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 7장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걸, 그걸 다 담아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죠. <웃음> 그 고린도 전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내네 형제들아, 근로의 집현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토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글로에를 위하여 일하던 에베소 교인들이 고린도를 방문하던 길에 그 교회 그 이런 문제를 보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 직후에 이제 공식서안이 당도해가지고, 혼인의 문제, 이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쓰는 문제, 이건 질서와 관련된 문제죠. 성찬의 문제, 또 성신의 은사 문제, 12장이야. 또 부활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의 문제에 관해서 사도에게 문의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전설을 써서 디모데 편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바람과 달리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에 사도는 그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사도가 직접 고린도로 갑니다만 그 방문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하는데 아마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의 견을 내었고 다른 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해 나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 내가 다시 2장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가 이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 이로라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하는 표현은 이미 그들에게 갔지만 근심을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직접 바다를 건너갔는데도 그 교회가 높은 마음을 품고 그 심각한 문제들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로 가는 게 요즘은 배 타고 뭐 한여 시간 정도 간것 같아요. 제가 그 이집미르라고 그 이집미르는 그 에베소 아래 바닷가 쪽으로 그냥 옛날에는 에베소가 항구였는데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이집미르까지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 이집미르 앞에 그 기호섬이 있어요. 기호섬. 기호섬에서 배 타고 고린도까지 밤을 새서 갔어요. 근데, 근데, 지금 뭐, 지금, 지금, 어, 그니까, 우리나라에 벌써 19세기, 19세기 때도 여기 대한민국에서 상해로 뭐 이렇게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그 저기 그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여행을 해야 돼요. <웃음> 근데도 거기 갔다 왔는데도 별로 이제 그 좋은 효과 다녀온 결과가 없었던 거죠. <웃음> 이제 사도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하신 손을 간절히 바라며 서신을 하나 써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로 쓴 편지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볼때 이거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웃음> 사도가 직접 방문했어도 문제가 해결을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 서신을 보냈는데, 예. 그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6절로 8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것뿐 아니오.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나중에 회개를 한 거죠. 한번 갔다 오고 나서도 효과가 없었는데 그 뒤에. 그리고 그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은 눈물의 서신을 받고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던 사람이었지만 회개했으니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주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이런 그 용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사실에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사도가 그리도의 심정을 품고서 고리도 교의 연약한 현실을 참으로 슬퍼한 사실입니다. 그냥 선을 걷고 정죄하고 탐해한 게 아니고요 슬퍼했어요. 교회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도마저 저버리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슬퍼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대접받는가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리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적대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의 위치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절대 못합니다. 구개명은 결국 이런 그리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있을 때 당면한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명을 생각할 때, 아, 이게 세 가지로 뭐, 그리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토께 안내하고, 뭐, 새 생활이 지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현실과 부딪혀서 이걸 생각해야 돼, 이 개명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적대했던 세력이, 세력 가운데 한, 자, 한 존재이고, 그, 아, 하나님이신 아드님의 그, 그 피로 내가 구속돼 그 돈무지 속할 수 없는 사회에 속해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됐으니까 <웃음> 그 원수 사랑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된거요 그, 그, 그게 이제 정상한 거예요. 그, 이, 그, 그, 내가 그렇게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봉사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하고 성질내고 막막정주해하고 다시는 못볼 인생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저들이 회개했을 때 기뻐했다. 그리고 기도했고 이런 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죄의 일꾼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죠. 구개명은 결국 이런 그리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도께 안내한다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있을 때 당면한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파괴적인 것이 중요한가? 진짜 생명싸게가 돼가지고 뭐 건설적인 게 중요한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보아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자기 이익에 유리한 내용의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의 이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사사로움을 음, 음. 구하지 않냐고 이웃과 형제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 신병이 있을 때 사사라움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당장 자기의 어려운 것, 억울한 것의 마음빼 뺏겨서 형제의 연약한 점을 떠벌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속에서, 속에서 이제 역지로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누르면 터져요. 어느 듯은, 성신으로 눌러야 이게 자자드는데 인간적으로 누르면 다른데로 삐져나온. 어디 가서도 반드시 얘기해요. 내가 마음에 안금이 있는 거. 잠먼 17장 10, 10,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누구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누구 욕하는 데 끼면 나도 거기 감정이 나면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욕하게 말련는데 우리가. 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언급하는 유일한 근거는 형제가 죄사함 받는데 도움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치유하기 위한, 예? 진짜, 그, 그의, 그의 도움, 생명을 그 소개하기 위한 그런 일이어야 하는 거죠. 게스테반이 그들의 죄를, 바르세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정죄해서 검사와 같이 논고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 그, 죄를, 회개하고 어찌할고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웃음> 형제의 죄를 발견하면 먼저 그에게 가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듣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이미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또 구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8장 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시리 외에 알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해서 가지 못한다면 주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일하게 하시기를 기도할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서 잊어버려야 돼. 아, 주님이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를 못해. 그는 또안 되는 거죠. 육신의면 이미 많은 사람에게 드러난 죄라도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어, 언급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존파들을 전도할 때그 지존파한테 그뭐 뭐 성폭행 다 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 직접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그사람들그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이 사람들한테 회개도 안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여겨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지점파한테 전도할 때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상처 입힌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먼저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제 또 진전시켰어요. 그게 참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생각 못 해요. 도무지 생각 못. 나는 지존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하죠.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 교회 그 전도팀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오카는 목사한테 와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했을 때그 오카는 목사가 처음에 반대했다 그래요. 그안 된다고 지금은. 그런데 이제그 일이 돼 나가는 걸 보고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 앞에 성도들한테 무릎 꿇고 회개했답니다. <웃음> 그, 참, 음, 그런 거 본받을만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 죄를 알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죄를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걸 보면. 음. 우리에게 조그만 것도, 기기지기 주님이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는 이걸 이거 진짜 내려놔야 되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그 형제의 죄를 드러난 죄를 지적할 때에도 어, 그가 회개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얘기하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까내기 위해서. 장점 얘기하고, 결국은 까내려고 장점 얘기한 거라면, 그거는 정상한 마음이 아니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하는 거죠.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뭐가 좋은 게 나오면, 야, 그, 진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그,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쩌다 한번 했네? 또, 또,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그거, 그그 진짜 파괴적인 심정이. 진짜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로 7절 그리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함, 풍족함으로 그리토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나타남심을 기다립니다. 막 지금 한쪽으로는 바울파니, 뭐 개바파니, 그 아볼로파니, 그리토파니 싸우는데 지금 먼저 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그거 말고 그 좋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인사말을 건네면서 그들의 은사를 흔쾌히 인정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의 은사가 풍부했다. 뜬 듯합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이하 14장에서 방언, 예언,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다루는 룰수다 데서도 알수 있고 이런 은사를 자랑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긴 데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 있어서 그 교회가 사도의 권증을 겸손히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를 낙담케 하는 일이 있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아, 자기의 연약함으로 알고 슬퍼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사랑이 사도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가 앞에서 고린도 전서 앞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그 교회 수많은 문제를 다루려 함에도 그들의 좋은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이 교회가 과연 그리또의 교회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만 그리또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리또의 이름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다 냄새나고, 예? 더럽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몸으로 인정하시는 그 사실을 위해서서 어, 그, 이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교회답게 서는 일에 자기, 자기를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에 이런 태도가 없으면 곤혹스러운 문제들을 만날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어두운 면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울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낱 인생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한낱 인생 아닙니까? 한낱 인생 자신에게서 볼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악밖에 없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자체에 사로잡히고 그 문제의 원인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사람의 죄의 문제와 죄와 문제의 상황의 악에 좌절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테반도 그런 관점에서 본 거죠. 그 자체에. 그, 그들이 신학의 그 역사, 그 과정, 방법, 결과,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주도적인 언약에서 풀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데서 푸는 거죠. 거기, 그 문제 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 땅의 문제는 땅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땅의 문제를 풀수 있는 건 하늘에서 온 지, 지혜와 지식으로만 되는 거죠. 그게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태도를 아마 사도가 바울 사도가 보인 것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품고 교회와 신자를 대하는 사도의 태도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바울사도가 갈라디아를 써나갈 때그 형편이 더욱 나빴던 듯 합니다. 갈라디아 서 1장 6절로, 6절로 9절에 보면 그리토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리토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 나가는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서신과도 달리 서신 처음부터 매우 강한 어조로 교회를 책망해 나간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서신에서 보였던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그렇게 책망하는 말로 시작하고 나간 거예요. <웃음> 서신 처음부터 거듭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는 에, 그리토 예수 안에서, 그리토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웃음>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토로전차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그리토께서 하나님 곧 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웃음> 그 아까, 뭐, 이현석 집사, 그 설교 실습에 대한 내용을, 그,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삼발라세, 그, 회유책에, 그, 교묘한, 그, 거짓 술책에, 그 요동되지 않고. 그 최국동 전사님 설교 실습문을 제가 좀이 저기다 걸어 놓을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 네임의 13장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서도 도비아가, 그 사실, 느에미아가 12년 동안 와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벌써 예루살렘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웃음>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 그 여러가지 혼맥과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숙소를 얻어가지고 말그 다, 장악을, 정치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그걸, 오직,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해 나, 나갔던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문제만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불과 얼마, 그, 그, 자기가 다 회복해 놓은 일을 다 한꺼번에 다 엎어 놨으니까 다시 그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상황인데도 그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가 오시기까지 그 일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식과 제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그걸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에 자신을 들여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두 인간적으로 보면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저 같은 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문제를 이제, 그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단순히, 그 그, 그, 그, 논죄하고 정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회복해 나가는 걸, 그리 또안에도 회복해 나가는 그, 그, 그거를 목적으로 또 믿음으로 행보해 나가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구약의 네에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바울 사도는 아버지와 그리토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지신 사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사도의 이런 믿음과 태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위해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사람으로서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리토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자녀들이 매우 염려스러운 형편에 있을 그때라도 우리는 우리와 같이 한낱 인생에 불과한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어린 인생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 시작을 시 해야 돼요. 바로 그 은혜와 은혜의 사실위에 굳게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당면한 문제를, 현시, 문제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엉망이 된그 나라 앞에서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그걸, 그거 외에는 이 사람들을 보면 답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사람을 보면 답이 없어요. 부모인 우리라도 자신 하나 온전히 간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주와 함께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자녀도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힘 있게 거룩한 교회로 서갈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믿는 부모님에게서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서 힘이 염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를 봤을 때 사도의 심정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 신자들도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 <웃음>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충고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부모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충고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모범이 되어야 할 뿐이 저런가 하고 실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의 문제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이 내용 이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옛날에 받은 예화가 항상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때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들인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 아버지가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잘때그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회개해달라. 근데 그 두들겨 뱅거 생각하면, 그거, <웃음> 그거 잘때좋듣고 싶겠지. 좁듣고 <웃음>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그 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모라도, 그런 부모라도, 그런, 어... 그런 태도가, 이제, 그, 그런 태도는 진짜 주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태도여야만 돼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PB 버틀렛에 대한 얘기도 들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시절에. 네 살짜리가 회개해가지고, 골목에 나가길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보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만 그게, 그, 그게 애들로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주께서 그런 결과를 내신 거예 우리가, 그니까, 뭐,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를 살려놓으셨으면, 우리는 그, 그, 그사랑의 그, 그, 그야말로, 이제, 발끝도 못 쫓아갈 존재인데, <웃음> 아무튼 그 일에 가담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다른 사람, 그 영광의 직분을, 직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예? 아무튼 자녀들도 이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이 있을 때, 어려움을 안겨주는 자녀와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택과 은혜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택과 은혜 위에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저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일을, 자기네들이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당하고, 어, 조교 당해도 그 저기 아마 평양의 그 교회 교회당실 때인데 그게 그, 아그 성교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뭐 이제 인간 세상 법으로도 안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그 대항하지 말라고 성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 같은 식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그, 그 사람들의 빛으로 작용하고, 영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뭐, 꼬치꼬치,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지적해가지고는, 뭐, 사실은, 하나도 빛이 드러날게요. 어둠의 일이니까요. <웃음>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뻐합니다. 음. 뭐 이웃이 나한테 악을 행해도 뭐 이제 가까운 이웃인 부모나 뭐 자녀가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과 비교해서 이웃의 좋은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웃 형제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나갈 때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기뻐하며 성원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시기나 이런 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그못 견디잖아요. 같이, 그, 같은 동년배가 막 잘나가고 자기는 처진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요. 시기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어, 못 견뎌요.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축하해주고, 어, 주께서 쓰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줘야지. 마찬가지로, 음, 네, 주, 아무튼,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음, 그리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니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믿지 않냐는 자, 자에게 있는 좋은 것도 선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반틸 박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반틸박사는 불신자가 내놓는 선한 것을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자본이다. 사실 루터는 그 대적자들한테 고마워했어요. 그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대적 때문에 자신이 바로 다른자 개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자로.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그건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고마움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웃이 그일반은총 가운데 좋은 걸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빌려주는 자본으로 생각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하는 타락한 인생에게 나올 수 나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그거, 은총을 받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선한 것이라는 게. 철저히 악으로 기울어졌는데, 꼼꼼한데, 유사한 빛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불신자가, 아 내놓는 착한 일에 대해서, 아, 저거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그렇게 표마하고 함부로 할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도 저렇게 좋은 걸 했는데 내가 특별한 은혜를 누린 자로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생각을 해야죠. 그게 그렇게 자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자산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유지하시려고 불신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데 신자는 불신자에게서 나온 것이니 필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어서 그 선한 것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는 자연의 책을 보고도 좋아하고요. 그 불신자에게서 읽혀지는 그런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좋게 보는 거죠. 제가 뭐 정, 함부로 이제 말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일곱 번째, 이웃의 결백을 변호하는. 이제 여덟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 그것은 이웃의 결백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아이멜렉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 다윗이 상승장군이 돼요. 상승장군이라는 말은 잘안 쓰는데, 싸우면서 항상 이기는 사람, 장군을 상승장군이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 이긴 거죠. 장인이며, 그 왕인 사울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에 그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악한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문제예요. 항상.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안그러죠 친구 요나단을 위하여 사울의 악한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것을 알고 다윗은 사울, 어, 피하려, 음, 그 사울을 피하여 부하들과 더불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하는 길에 그는 노브 성막을 들러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노의 위치가 어딘지 잘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도 보면 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옆에 캐시온 마크를 해놨요 예루살렘 근방인데 정확하게 위치는 몰라요. 근데 그 거기 그 아이멜렉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멜렉은 다윗의 청을 받아서 이제 그와 그 부하들이 먹을 것으로 물려는 그 진설병을 주었고, 음.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의 그 보, 보관된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멜렉이 예,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그때 마친. 도액 아주 악인 중의 악인인데 사울의 목자장인 애돔사람 도액이 그 광경을 보고는 사울에게 고회를 바쳤습니다. 일러 바친 거죠. 사울이 그 소식에 노발대발해서 아히멜렉을 위시해서 녹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0, 2장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어, 나를 치게 하려 하, 하였느냐 려하 사울은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미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이멜렉터로 다윗을 도와서 자기를 죽이는 일에 공모했다고 이, 축궁으로, 약간, 이게, 히스테리적인 아주, 그런,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꾸며내는 거잖아요. 사울의 서술스프라는 위협 앞에서 아이멜렉은 오히려 결백한 다윗을 보호했어요. 의인들은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기 죽어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3엘상 22장 14절로 15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유도 되, 되고 왕의 모신, 그, 모신도 그모신 되고 그,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코 아니니이다 본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관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이멜렉은 사울이 아기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알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보복할 것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만 자기나 자기 집안의 아님보다 먼저 다윗의 결백을 보호 변호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들, 요나단도. 삼일장 <웃음> 19장은 참조하시고요. 19장 4절로 참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의 결백한 것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위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내려놓은거죠 자기를 부인한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나라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어두운 사울의 시대에도 참된 사랑과 의로움의 빛이 여전히 비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아이 멜렉과 노벳 제사장들이 다윗의 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사 파울과 함께 길부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위로운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요나다는 대단한 존재 같아요. 가만히 보면 참그 그 아버지를 아마 끝까지 그 배려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나 같은 것 같아요. 자기의 살 길을 도모했으면 그냥 다윗에게 붙어 버렸을 텐데 그 사울에게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서 속에서 <웃음> 아무튼 도피 생활을 떠나서. 광야에서 전전하던 다윗을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성전건축과 제사장 제도 개혁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요나단과 아이멜렉이 바라던 그런 의로운 나라로 서 더욱 서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지만 주님 주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의로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회로 일찍 데려가신 거죠. 그이 죽음도 없고 말이죠. 슬픔도 없고 그런 세계로 데려가신 거죠. 세반도 그렇게 죽은 거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의로운 나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를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곧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시므로 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백한 이웃을 변호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행하게도 결백한 이웃을 변화하는 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오해받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마침내는 그런 오해를 다 없이 해주실 것입니다. 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해주시겠죠. 우리를 다 신원해주시고 음 주님께서 장차 오해를 다 없이 해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의가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구할 것입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디에도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거짓이 한 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마음이 마음 진리의 빛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오해나 시기나 다투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만 죽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성신을 의지하여 제 구갯명을 힘써 행하는 목표가 그처럼 아름답고 소망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